우주식품 지구는 햇빛과 공기, 물이 있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우주공간에서는 무중력이라서 물조차도 구슬처럼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심지어 우주공간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켜도 온도가 8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요리도 어렵지만 중요한 사실은 음식 속의 성분이 변한다는 점이죠. 무중력 상태에서는 몸속에서 나트륨과 분리돼 소변으로 나와야 하는 염소가 몸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염소는 독성이 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또 우주공간에서 오래 머물면 뼈속에 칼슘이 빠져나가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우주음식은 모든 영양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식품은 무게를 최소화해야 하고 특별한 조리기구 없이 먹을 수 있어야 하며 미생물을 살균한 진공포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방사선을 이용하고 여러 겹의 얇은 막을 겹쳐 포장합니다.